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도 주말이라 소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이버펑크 패치 후상태몸 그리고 올 여름 출시될 삼성의 갤럭시 폴드3, 플립3에 대한 스페이 관한 정보와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게임 테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이입니다 렛츠고! 오늘은 최근 출시된 사이버펑크 패치 1.23의 상태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이버펑크 패치 1.23 잘 들어간다. 뭐야 이거? 쟤는 여기 왜 타고? 뭐지? 아이 뭐야? 이 안개는 뭐지? 어? 어? 어? 어? 이 안개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7년을 기다려왔는데 예쁜, 예쁜 게임을 원했는데 오이씨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똑같은 n p c 들 제가 여기 전화하고 있는 걸어오는 애오이아 뭐야 이 안전성 퍼포먼스 이슈? 똑같은 애들 기차타기입니다 어? 기차 없어졌어 ncpd 관할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뭐야? 기차 어디 간거야? 어이! 뭐야? 어? 기차에 안... 어? 됐다 어, 뭐야 이거? 사이버펑크 패치하는 방법 탄창 대신 총 갈기 알고 오시면 탄창을 안 갈고 총을 갑니다 알맹이는 안 갈고 껍데기만 바꾼다는 아주 심오한 내용의 밈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훅 날아갑니다 어 이게 뭐야 우리 어디와 있는거야 이게 뭐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오케이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삼성에서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를 올여름 출시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가운데 그중더 크고 더 비싼 갤럭시 Z 폴드3에 새롭게 들어갈 업그레이드된 기능의 정보가 유출된듯 보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3에는 세대 울트라 텐 글라스 스크린 패널이 들어가 삼성의 S펜 스타일러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3는 언더 패널 카메라를 장착한 삼성의 첫 번째 스마트폰이 될 것입니다. 이 언더 패널 카메라는 삼성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는 기술로 OLED 화면이 있는 노트북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스크린 상단 중앙에 있어야 할 카메라가 스크린 뒤에 들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휴대용 통신장치 포터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인클로딩 디스플레이라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의 그림은 폴드2와 같은 접식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장치를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화면 아래에 다양한 센서를 넣었습니다. 카메라를 비롯해 지문 센서 그리고 라이트까지 모두 스크린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는 다른 삼성 기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아직까지 폴더블폰에서는 볼수 없었습니다. 경첩 때문에 기기의 중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언제나 그렇듯 특허를 출원한다고 기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떠돌고 있는 새로운 폴드3가 언더패널 카메라를 장착한 최초의 삼성 기기가 될수 있다 라는 루머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달 초부터 삼성에서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 3가 다가오는 8월 3일에 공개되고 8월 27일에 런칭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싸 그리고 이와 걸맞게 이번주 초에 삼성에서 8월 3일 공개행사에 맞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에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루머가 들립니다 하루에 무려 5만에서 7만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출시 시기에 맞춰 두 모델을 합쳐 7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버전 두 모델을 모두 합쳐 100에서 200만대 정도를 생산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도 이는 갤럭시 Z 폴드2가 예상보다 잘 팔린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이네요.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얘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댁 퇴삭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기어. 바이.